대전브루스 어, 오스틴하고 가볼 대전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홍어를 한 먹어볼 겁니다 뭔가 맛집의 스멜이 입구부터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아 오스틴이 다음 추천해주는 가게 대전브루스오 음. 홍어탕도 있고 홍, 홍어탕 홍어찬 음 굿굿 매기는 스요 <차그 kick> 아, 기이좋 아, 좋요 <웃음> 자, 오 오스틴과 함께하는 두 번째 씨 홍어를 먹으러 왔습니다. 홍어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홍어 진짜 맛있게 먹어 보고 진짜 놀랬는데 아, 오늘 와. 오. 아 맛있겠다. <놀라> 향 좋다. 야, 잠깐 아, look t the k i m c h 자 여기는 이제 수입품인데 오우 어, 냄새가 굉장히 맛있게 잘 나네요 잘 삭힌 것 같아요 어. 자 막걸리는 대전브루스하고 이건 지금 어, 우리 워슨이 맛있다고 추천해 준 건데요 어. 송명섭이 직접 빚은 어, 생막걸리 대전 브루스라는 이 대전 지역의 막걸리 이거 지역술 이런 거좀 소개를 시켜 드려 죠 여러분들. 어, 여기 여 오면 이런 술이 있다. 에이셔케. 어 아이셔케. 셔케. 셔케. <웃음> 오, l <웃음> i <웃음> i like it. <웃음> 감사합니다 it. I l i k 사 사. 사사 사. i k 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이 i k 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 깔끔하게 쫙빨려들어오는게어그 특이 그 국주 그 특의그 향하고 나도 너무 좋은데 진짜. 맥콜이 oh. 또 with, 같이 보야죠 with, 네. uh, with the h o 오어오 야, 이거 한국 한국스틴아 uh. <웃음> <웃음> smells really strong. U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Mm. Oh. oh very nice. Ah. Um, <laughs> not strong, not too strong, not too p o w Actually very mild, like a brie cheese. Brie, brie cheese. Oh. So expert. So let's go to the r e s t a So we're g o n to use some uh, yam yam sogum sogum with the uh, gochujang. Mm. Mm. Mm. Mm. Oh, very nice. Not salty. Mm. No, 짜지 않고. 찰진 식감을 굉장히 잘 보존을 했어요. 그 엄청나게 강한 향이 나지는 않지만. 홍어는 일단 식감으로도 좀 네, 먹는 아, 거다 보니까 네, 이게 아, 잘못 섞이면 네, 푸석해질 수도 있고 아, 짜질 수도 있고 한데 아, 짜지 아, 않고 푸석하지 않게 찰진 아, 식감을 아, 굉장히 잘 살려서 네. 어, 숙성을 잘했네요. 야, 홍어를 먹을 줄 아네, 워시니. 네.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런 맛을 알고 날 추천해준 거 보면은 홍어를 먹을 줄 알아요. 야, 너무 잘다 <웃음> <찬찬다. 웃음> 예, 예. <웃음> 예. 예, 짠, 짠, 짠, 사, 사, 사, 사, 사, 사. 아... 와, 진짜 좋아요. o actually, this is 제가. his first time in h a m e w n g How, how 아, long? h 어, 그아 w l 이 n g How long? How long? How l 괜 n g How long? How 드 o n g 어요 w l o n 아 h 강하지 않 n g How long? How l 그냥 g How l 요 n g h o 아, 자 우리 아, 또 번역하시는 이씨. 분께서 음, 어, 홍어로또 음. <웃음> actually I don't understand why people don't enjoy this. It's like the cheese. 이게 음. 음. 웬만한 한국에서는 다 식초를 넣어서 무쳐줘요. 응, 응. 옛날부터 전라도에서 먹던 그 음. 식초가 안 들어간 무 자체 맛이 많은 음. 와. 왜냐면 무채 같은 경우는 <목소리> 보통 여러분 초에 절여가지고 시큼한 맛이 나게 많이 묻혀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가 없이 그냥 무자체로만 묻혀줬거든요 그 맛이 확 느껴지면서 눈이 감기네 이게 저는 전... 아... 아 오스틴 미쳤어 오스틴 미쳤어 이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맛있대맛있대 맛있대로 so oh. <목소리> oh. <맛있는> oh. <목소리> 와 진짜 멕시카습니다네 yeah. maybe I'm wrong It doesn't so. use yeah. yeah for the exactly like John Lang n a n d s 여기 어머니 진짜 음식 잘하시네 아초 없이 음와 치인데총 없고. 란 음, 그 남도스. 타 어, 절란 예. 저는 예, 예, 예, 남도스 예, 예, 음. 제가 홍어 열무김치, 배추김치. 나아 그러니까 는나 음. 기 어, 거기서. 진짜 음식맛 자체 맛을 즐겨요. 노스트니 3 flavors. 진짜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어요. 아, 진어맛 아, 맛어요 아, 진짜 맛있어맛있 맛있어요. 맛어맛있 아, 맛 아, 진짜 맛을 아, 맛 진짜 아, 맛맛 아, 진짜 맛 맛있어요. 맛 아, 있어어 홍어, 홍어 사, 아, 코 없어요. 아, 나코 없어요. 고ops. 고ops. 고ops. 고ops. 고ops. 고 o p 고 o s s 고 s t o p s 고ops. 고ops. 고 o s a s 고 o s 고ops. 고 o s 고 t s 고ops. 고 s 고ops. o t s o s 고 아 노노노 no, no, no, no, no. 네, 그래서 네. 오스라는 얘기 뭐냐면 <웃음> 이거 혹시 홍어 거시기를 <웃음> 홍어 거시기 <웃음> 네. 그 꼬리라고 표현했나 아니 그야, 실제로 꼬리 근처.. 에 사는 것 같아요 나큐에 안먹었어 아.. 닭기 닭기 없어요 와우 사실 꼬리 쪽이 아닌 것같아데 멍뚱 쪽은 어딘 것 같은데 어머님 혹시 여기 꼬리쪽인가요 어디쪽 살인가요 아니요. 목니요아아니아니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. 아니는 아니요. 아니요. 아니니꼬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요아니니 이 네, 노트야. 네, 네. 부드럽다. 부드럽다. 부드럽다. 네. 부드럽다. 음. Yeah, 부드럽다. 부드럽다. 이것 부드럽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많이 삭힌 맛은 아닌데, 진짜 맛있는 홍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, 진짜? 괜찮은데? 이게 가격 대비해가지고 이런 맛이 난다면, 어정쩡한 무슨 뭐6만 원, 7만원 가서... 맛이 없는 거 먹을 바에는 수입산 여기서 저렴한 가격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가격도 마음에 들고 맛도 정말 좋아요 예전에 혹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셔서 드셔보시고 가도 정말 후회 하지 않을 정도의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삭힌 맛의 그런 느낌보다는 어 진짜 찰지고 맛있게 싸게 먹고 갈수 있는 집 그런 홍어집이라고 진짜 아 홍어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어 집이라고 표현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홍어집은 아니지만 이 홍어 자체로 웬만한 홍어집보다 맛있게 잘하고 있어요. 진짜. 와. 와. 와, mm. really. really good. you know, detion, they say e n is no gem city. Yeah, right. Yeah. I don't think so. right? t h i 더 이상 이 맛이 <웃음> 이런 맛이 있는 도시라면 더 이상 노잼 시트 아니에요. <웃음> 예. 예전 무슨 노잼 시트 뭐할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이런데 다녀오셔야 돼요 여러분들. 진짜 재밌는 시트입니다. <웃음> 재밌는 시트. <시티. 웃음> 아 이번 맥, 막걸리는 아까 어, <웃음> 또 하나 배웠네 또 우리가 시트는 네. 오케이 네. 오오안 아!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I think you'll be very surprised by this one. Oh! Swah, swah, swah! Swah, swah, w 아, 찹쌀, 찹쌀 와인 <웃음> 진짜 와 아, 이건 단맛 좋아하시는 분은 드지 시 마시고 평소 단걸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세요. 아니 걸쭉한 어떤 그 막걸리 탁주에 그 느낌보다 살짝 맑은 느낌의 쌀로 비전에 어떤 찹쌀로 비전에 술 막걸리다라는 느낌은 좀 얕아요. 걸쭉한 아, 느낌은 없지만 와 이거는 진짜.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것 같은데. a really n introduce him to <웃음> some new r <Korea. 웃음> 아, <웃음> e you. I love you too. l y o l t I love you t I love you too. I love y I t o u e I t o 우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냥> 맛을 <웃음> 잘안해 <해요> 왔으니까 그러니까 <웃음> 저 맛을 <웃음> 잘 알아요. <안 해요. 웃음> <와. 웃음> 근데 달큼하면서 그 신맛이 나는 그 어떤 그 맛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응 뭐야 하실 수 있는데 단맛 싫어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, <웃음> <웃음> 진짜 최고 낫거든. 아 그거 가지고 또못 잡고 또 먹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형이 설명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음은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홍은 다 먹었고. 가메기를 <웃음> 한번 또오스틴 <오스트리아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